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신주, 일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신주,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주신 앞에서 주 시소초 지 자막 제공 및자를